아, 안녕하세요. <웃음> 제가 정말 데뷔 때부터 준비를 해온 콘텐츠가 안 했거든요. 진짜 재밌는 콘텐츠예요. 제가 끝승식 아니니까힘날고 축제에 제가 가는 거예요. 끝사랑을 부르러 가는 거예요. 어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어, 누구세요? 저희 모시롱. 아, 모시롱. <웃음> 신갈고 오늘 저와 함께 도와주실 우리 신갈고 학생들입니다. 아, 네. 민지, 지연. 네. 아, 잘 부탁드려요, 진짜.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어, 데뷔 때부터 생각을 해왔고 정말 한몇 년간을 제가 기획을 했던 컨텐츠인데요 오늘 신갈고 와서 제가 끝사랑을 부르러 왔습니다. 네. <웃음>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안경까지 딱 준비를 해왔어요. 제가 그때 안경 쓸 때였어가지고. 저희 그러면 지금 어떤 걸 하나요, 먼저? 어, 저희는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네. 점심부터 먹고. 아, 점심부터 먹고. 네. 아, 급식 오랜만에 먹네. 네. 갑시다. 네. 네. <웃음> 아니, 너무 오랜만이네. 아, 안녕하세요. 너무 많아? 너무 많이 주신 것 같은데요? 너무 <웃음> <웃음> 네. 감사합니다. <웃음> 엄청 많이 주셨는데? 아, 잘 먹겠습니다. <웃음> 맛있는데? 내가 알던 딱그 급식의 맛이야. 네. 지금 무슨 동아리인 거지? 저희는 방송국. 방송국? 네. 네. 축제 때 영상을 방송부 한학년 선배였던 분이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팬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이제 알게 돼서 그거를 재현하려고 근데 진짜 턱하 닮으셨어요 웃는 게 턱하 닮았다고 해서 연예인 이렇게 가까이서 나름 연예인이지만 나도 부끄럽네 참 이쁜데 학교 이쁘지 않아요? 네 예뻐요. 여기서 찍었 여기서 찍었어. 아유 아유 정말 이거 어디서 이렇게 구해 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 손은 이제 그 제가 끝사랑 부를 때손에 하도 이러고 불러가지고 애들이 저만 보면 이러고 다녔어. 그래서 그걸 따라 한 건데. 아. 뭐야? 어? 크리스마스의 여친과 함께 벌써부터 이렇게 구자되기 결혼하기, 대한민국 넘버원 되기, 평균 2등급 이상 행복하게 살기,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어요. 이거 인생 2회차 같은데 수학 1등급 나오게 해주세요. 어... 꿈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 야... 우리 학생들은 다르다. 그때 저였으면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뭔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약간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되게 귀엽다. 결혼할, 결혼할 거야가 떨어졌어. 어? 안 되는데? 지금 <웃음> 결혼이 하고 싶나 보다. 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와 대박. 그냥 들어봐도 되나? 와 그대로네. 어, 이게 바뀌었어. 좋은 걸로 바뀌었다 뭔가. 책상은 그대로네? <웃음> 다 좋아졌는데 책상이 그대로네? 저 자리 아니야. 막 여기 여기 어디쯤이었다만. 이런데 여기쯤. 시험 볼때 항상 저 자리. 항상 1번이었어. 요즘도 학교에서 배드민턴 쳐요? 네. 거봐. 우리 학교 배드민턴 안 친다니까? <웃음> 내가 배드민턴을 치는 이유가 있다니까? 우리 학교는 배드민턴이었어. 아 오늘 너무 고마워요. 네, 너무 고마워요. 이제 근데 또 헤어져야 할 시간이라고. 아 나는 너무 재밌었는데 근데 너무 많이 도와줘가지고 어떻게 오늘 재밌으셨어요? 아네 완전... 진짜로? 눈호강했어요. 물모강! 아, <웃음> 민지랑 지연이. <웃음> 민지랑 지연이. 고마워요. 축제 나가는 기분이야. 아... 지금 학생들이 자신의 실정한 재능을 마음껏 펼쳐주는 것처럼 과거에 엄청난 재능을 가진 많은 신갈보다 학교 선배님들이 계셨는데요. 직접 영상을 찍어주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뉴 월? 신갈고의 동아리 발표회 개최를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네, 희멤 중에 신갈고 특별한 인형이 네. 있는 분이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신갈고의 끝사랑남! 우리 승식이 형이죠! 오랜만에 하는 행사인 만큼 모두 즐겁고 안전하게 동아리 발표회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인사드릴까요 지금까지 백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화이팅! 배포,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우리 그대. 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빅톤의 강승식입니다. 예, 아이, 뭐,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겨주실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너무 반겨주셔가지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 이제 거의 한 10년 전이죠. 제가 지금 28살인데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여기에서 이제 끝사랑을 부른 적이 있어요. 축제 때. 그래서 이 축제 때한번꼭 오고 싶었었는데 어 이렇게 또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이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들 이좀 괜찮으신가요? 제가 사실 작은 선물을 좀 준비를 했어요 이게 끝나고 천천히 가시면 저 매점 앞에 커피차가 있어요 커피 마시고 좀더 힘내시라고 네, 커피차를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맛있게 드셔주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네! 잠시만요. 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송주현 선배님. 제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뭐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상국 선생님 계시나요? 선생님이 또저 제가 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선생님이 또 편의를 많이 봐주셔서 제가 또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데뷔를 했습니다 어 제가 한곡더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신호등 아시나요? 뭐 후렴구나 이런 거 아시는 거 있으면 같이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소원 같은 거 적어놓은 걸 봤는데 다들 뭔가 이렇게 뭐하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정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수능이 끝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든 너무 낙담하지 말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면 뭐든지 다할수 있습니다 알겠죠? 어 여러분들 어 정말 항상 건강하시고 네, 우리 그리고 선생님 말씀 꼭잘 들어야 합니다. 알겠죠? 오늘 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빅톤의 승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 야 이거 출세 했다 출세한 출세했다. 건가요? 자료도 다 옛날 거다 그대로 가지고 야아 어, 진짜요? 어 이거 이 어, 글씨네요 어제 글씨네요? 어방지국수로 갔잖아 네가 진학을 할때 이었는데 맞아요 들어올 때도 심화반으로 들어오고 맞아요 그랬었는데 어 좋아하는 과목 수학 그나마 재밌음 <웃음>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꿈이라 고 모르죠? 어 진짜요? 어, 사이, 어, 사이버 아 사이버. 사 이때 큰 꿈이 없었어요. 큰 꿈이 없어서 어떤 걸 써야 될까 생각하다가 이거좀 괜찮은 것 같길래. 아, 이게 괜찮아 보여서. 네, 괜찮아 보여서. 어. 사진 보여주면 안 돼? 사진. 사진. <웃음> 아니 이거를 자꾸 아까부터 보여주세요. 이거 축제 때 노래했던 사진. 이거 축제 때 사진인데. 2학년 와. 때 담임 선생님이 가져오셔서 제가 받았어요. 맞아요. 이거는 2학년 때예요. 2학년 때 입학식 날 음. 제가 약간 뭐그 축하. 네, 어, 약간 그런 요즘. 걸로. 쌤이 생각하시는 저는 어떤 학생이었나요? 너무 귀여웠어요, 순하고. 승씨은 말이 많지는 않았는데 그렇죠. 네. 어, 센스 있게 밑에 있는 말을 잘했었고, 그, 기억에. 어,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해놨는데 선물이요? 어, 이거 좀가져오세 어머! 와. 그래서 여쭤봐고 데뷔 6일 한 번. 아, 쌤 이런 거를 또... 야 싱갈고에 자랑 강승 씨. <웃음> 와 이거 저인가요? 어 너무 더 귀엽게 만들어주셨는데 아니 너이 찾아서 보내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아 진짜요? 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받았어요 <웃음> 아쌤 근데 어. 쌤이 선물을 주셔가지고 저도 얘기를 드리는 건데 쌤 결혼하셨다고 어, 그래. <웃음> 저, 아 그래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저... 아네 그래가지고 아 어, 고마워 야, 이런 거 너무 고별건 아닌데 고마워, 고마워. 감사해요 쌤 아니, 나는 와주는 것도 너무 고마운데 막뭐 커피 차에 막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애들이 행복해요. 진짜 내가 또 하필이면 우연찮게 이거를 첫발 하는 때 운이 좋게 얻어 덕분에 아주 내가 아주 어깨가 으쓱. <웃음> 너 직캠이랑 물랑다 찾아. 직캠 날이 낫습니다. 행복하네 행복. 아, 행복이란 말했어. 오 다행이네. 아, 너무 좋아서 사실 오늘 되게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응 음, 너무 좋고 행복했어. 저도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 <웃음> 안녕하세요. 들어앉으세요. 네. 대신 아이들한테 깜짝 선물을 해주셔서 너무 아유. 교장으로서 행복했어요. 아유,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그, 이렇게 또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감사패를 조금 아유, <웃음> 어유, 감사합니다. 감사패 27회 졸업생 강승식. 유아마이 슈퍼스타 앞으로의 빛나는 날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웃음> 이거 작업실에 딱 걸어놔야겠다 예. 네 오늘 이렇게 신갈고 네 이렇게 또 끝이 났네요 네 오늘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고 또 이제 신갈고 학생들도 재밌는 그리고 행복한 좀. 신기한 추억이 또 하나 생길 수 있게 된것 같아서 네, 너무 좋았고 여러분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너무 뿌듯했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들 고마워요 신갈고는 하교를 했다면 여기에 꼭 가야 합니다 총각 칼국수라고 칼국수집이 있는데 이 근방에 사시는 분들은 다들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